방송은 무엇이냐면음그 카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를 위한 특별 공략인데 그 전에 캐릭터 지금 순위라기보다는 캐릭터 키울 만한 순위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 맨 왼쪽 예 캐릭터 선택장에서 맨 위에서 맨 위랑 두 번째 있는 칸에 피라냐하고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정말 키우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웃음> 여기 보시면 엘리멘탈 있죠 그래도 해파리 있어요 이 둘이 제일 키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악어도 키우기가 쉽습니다 범거리는 잘 모르겠으나 중간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어하고 개가 있는데 이 상어는 평타캐에요. 그러니까 공속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공격력이 빠르고 흡혈이 있는데 그게 다예요. 니얼 그냥 말 그대로 평타캐에요. 공격력이 높지 않은 상 상대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 그런 캐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크랩 같은 경우는 초반이나 그 각성하기 전에 되게 약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본편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인트로를 잠깐 찍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크랩은 남들처럼 대충 키워서는 안되고 초반부터 스탯작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스탯작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스탯작을한다 해서 여기에서 바뀐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기온 스탯일 뿐이지 기본 스탯일 뿐이지 유지, 유지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터를 마치기 전에 한 마디를 더할 거예요. 진짜 딱한 마디인데 이 크랩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이 킹크랩 이게요 음, 힘캐라서. 많이 탱커 역할을 못할 못할 거예요 지금 탱커 스킬인데 얘가 탱킹을 못할 겁니다 왜냐 심해류 게임은 전부 다 심캐가 탱이신 줄 알게 있으시겠지만 다른 RPG에서 오신 분들은 이 RPG는 대대로부터 그 구심에부터 내려온 특색이 민첩이 탱이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딜러를 딜러 갔다 하고 뽑으신 분들은 이건 키우시면 안 돼요 얜 딜러로서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얘는 탱커도 아니고 지금 딜러도 아닌 잡캐입니다 그래서 냉기아머가 있다는 건 얘는 지금 탱커라는 뜻인데 나중에 개폐 될지 리메이크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공약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녹화는 여기서 끝마치고 자 본편 들어가겠습니다